판매자님이시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가 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하우를 더 많이 쌓으시다 보니 더 판매를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써보니까 문제가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서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 게 있으시다고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좀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소개 늦었지만 네. 잠시 한번 <웃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해외구매대행 하기 전에 <웃음> 어, 개발자로 근무를 했었어요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나서 어, 저도 프로그램을 써서 상품 등록을 했었는데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썸네일에 중국어 지우기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 있는 거 저희가 쇼핑을 할때 썸네일에 중국어가 있으면 클릭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프로그램은 그런 기능이 없었어 가지고 제가 너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퍼센티라는 어, 반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주 기능은 어, 중국어를 어, 브러쉬로 음, 중국어를 깔끔하게 지울 수 있고요. 상세 페이지 중국어 있는 거를 어, 한글화 번역하도 가능합니다. 음.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음. 이미지 있는데 프로그램 딱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한글로 바뀌고 네. 타이핑해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수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뭐야 이거 이 프로그램. 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음. 사실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대표님 오신다는데 제가 뭐 광고비 받고 이렇게 찍는 거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찍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썼을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이어 가지고 돈 내고 써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면 사실 여러분 시간이 더 돈이 더 크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줄이면서 일의 효율도 올리고 매출도더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퍼센티를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지금 퍼센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대표님도 판매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퍼센티 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상품을 등록하는 화면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시간을 단축시켜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라 것도 좀 시연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좀 배우려고 는좀 <웃음> 최대한 것도 습니다 네. 여기 여기서. 화면 보시면은 네. 이게 퍼센티를 로그인을 했을 때 이게 메인 화면이거든요 음. 음. 이렇게 UI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 이게 퍼센티를 사용하시다가 여기 마켓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음, 이 부분을 모르시겠으면 유저 가이드라는 라인이 있거든요 음, 이거 클릭하시면 음, 맞게 설정하는 법이나 퍼센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음, 그런 게 설명 나와 있고요 아, 여기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해외구매대행이 처음이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사용이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제가 첨언을 약간 드려볼게요 해외구매대행 중에서 중국에 있는 상품을 어, 그대로 한국 사이트에 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복사해서 등록을 하자면 중국에 있는 페이지라든지 그런데 중국어도 많을 거고 그 중국 돈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한국 돈으로 좀 전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어로 다 적혀져 있는 글씨가 있으면 번역도 다 해줘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켓이 우리가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스마트스토어 이렇게 한 8대 사이트 또더 나아가면 12대 사이트까지 갈수 있는데 그런 사이트의 상품을 하나하나 번역을 해서 복사해서 등록을 해, 하고 이 12개에다가 하나하나 등록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유저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마켓들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유저 가이드 읽어 가시면서 왼쪽에 있는 업로드 설정에 있는 로그인 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의 판매자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 기본 정보들 가지고 오셔서 배송 설정 같은 것들을 해 주신 다음에 상품 등록하는 기본 세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등록하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 가이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음. 음. 저희 퍼센티도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웃음> 네 오픈 채팅방으로 이렇게 좀 오류가 나거나 음, 좀 실시간으로 뭐 질문이 있거나, 음, 뭐 구매 대행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음, 질문 있으시면 여기 오픈 채팅방을 들어오셔가지고. 음. 24시간 응대해주시더라고요. 네. <웃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단톡방이 네.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이거 이렇게 등록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죠?라고 올리시면은 진짜 5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네. 탁 튀어 나오셔. 그거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이렇게 써주시는데 주말도 없고 새벽도 없어요 거의. 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되고요. 음. 일단은 퍼센티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음. 익스텐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 음. 음. 이거는 저희가 크롬이랑 음. 크롬 웹스토어에 음.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음. 음. 그걸 어떻게 동록을 하냐면은 음. 여기 신규 상품 등록으로 오시면은 네. 퍼센티 크롬 익스텐션 있죠. 네. 이걸 클릭합니다. 이거 웨일 브라우저인데 웨일 브라우저에서도 되나 봐요. 네네. 음. 웨일에서도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음. 음. 이렇게 퍼센티 있거든요. 음. 퍼센트를 검색하면은 여기 크롬에서 원래 추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 클릭 하나만 해주시면은 퍼센트의 익스텐션이 깔립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고 나면은 타바오에 들어가서 제가 일단 소싱하는 것부터 전반적인 업로드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고 한다면은. 이거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일 텐데 네네. 아마 여러분 타오바오 아이디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타오바오 아이디 가입 이거 먼저 회원가입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상품들이 보입니다 로그인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안 보일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음, 그게 아까 이 스테이션 깐거 있죠 음, 음. 그거를 프로그램에 깔면 이렇게 퍼센트 수집하기라고 있어요 음. 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어, 버튼 하나만으로 음, 이게 수집이 가능합니다 음. 음, 가능하고 여기 URL 떠 있는 거는 수집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닫혀요 음. 음, 아, 수집하려고 저렇게 자동으로 열어 보네요 네, 얘가 지금 수집 중인 거고 음.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여기 리스트에서도 수집할 수 있고요 음.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음, 여기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음. 수집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 수집한 거를 퍼센트에 세로고침 네. 눌러주시면 네. 네. <웃음> 이렇게 수집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음. 이렇게 수집 됩니다 저희는 응. 음. 여기에 상품이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있고 응. 어, 여기 상품명 있죠 응. 음, 저희가 처음에 응. 상품 업로드를 할 때는 상품명 먼저 지어줘야 돼요 응. 음. 여기서 상품명을 짓는 건데 이게 타오바오 번역본이거든요 응. 음. 그래서 타오바오 번역본도 키워드 쓰면은 좋기 때문에 음. 제가 여기 밑에 놔뒀어요. 음. 음. 여기 밑에 쓰면 좋아서 놔뒀고. 아 어, 좋다. 네. 음. 이게 이게 되게 편리하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네다 이거 위에 있는 거 지우면은 뭐였지?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인데. <웃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프로그램 쓸때 네, 네. 이거 중, 중국어 번역본을 메모장에 따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네. 음. 근데 그게 불편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출력을 시켰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응. 구매 대행을 하실 때 응. 제일 중요한 게 상품명이거든요. 응. 응. 상품명으로 인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응. 키워드가 중요해요. 응. 응.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은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를 잡기가 응. 저희는 응. 상품명 추천 단어 여기 있죠. 응.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이버에서 상이 노출된 키워드들 이죠 응. 응. 응. 예를 들어서 반팔 티셔츠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응. 응. 어, 반팔 티셔츠에 대한 제일 많이 검색을 하는 구매자분들이 검색을 하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노출시켜놨어요 아 게다가 일부러 그 유명 브랜드들은 못 쓰게 저렇게 네. 회색으로 해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못 쓰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어... 음, 사유는 브랜드라고 이렇게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상품명 한번 지워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는 대형 키워드는 넣지 않아요 네, 어. 음, 중성 키워드를 넣고 어, 예를 들어서 반팔 티 음, 이런 거 남자 기본 라운드 면티 음. 음. 이런 식으로 놓고 라운드 가운데 오버핏 라운드 오버핏 면티 음. 음, 이렇게 넣고 아, 여기서 이게 좀 부족하다 키워드가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음, 또 나옵니다 음. 반팔 음. 이렇게 음, 머슬핏 음. 하고 나서 이제 중국어 번역본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35자에서 저는 한 40, 한 3자 5자까지 음. 음, 그렇게 채워놨거든요. 음, 음. 음.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자 속에 25자까지 밖에 안 들어가요. 음, 네네, 음. 네네. 그래서 여기 25자까지 들어가는 거를 아, 잘라서 네. 일부러 보여주는 거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참고하시라고 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음. 음. 이게 옥션 지마켓은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그래서 카테고리 추천을 받으면은 이렇게 추천됩니다. 음 대표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 해당하는 마켓의 카테고리를 여기 추천을 해주네요.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어 이게 저희가 어떤 정확도를 높이려고 어떻게 지금 개발을 했냐면은 이게 처음에 정확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이제 저희 퍼센티의 대표님들이 많이 이거를 선택했는? 네, 선택을 한거 위주로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가 많은 걸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처음에는 정확도가 낮았는데 지금은 음. 많이 높아진 편이에요. 더 음. 네. 정확도는 점점 더 높아질 거고요. 음, 음. 네.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 유명한 딥러닝인가요? 네. <웃음>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데이터 쌓여서 네.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 있죠? 음. 1번이랑 이번 이 있거든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여기 막 크기, 어, 색깔 음. 이런 거는 지금 그 옵션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되는 음. 키워드인데 음, 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뭐 조립식 뭐 이렇게 있는 뜬금없는 음, 음, 음. 옵션 탭이 있거든요. 음, 음. 이런 거는 저는 지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아예 해당하는 옵션을 덜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네. 건가요? 옵션 탭을 하나를 지워줄 음, 수 있어요. 음.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거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뭐지 타오바오에는 이렇게 옵션이 많은데 얘네들 다 올리려니까 되게 힘든 게좀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쿠팡처럼 쿠팡은 옵션별로 막 올려도 얘가 아이템으로 쫙 풀려 풀려가지고 아, 등록이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등록되면 되게 좋을 텐데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색깔 이렇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옵션 사진에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저는 뭐 이건 단일 상품이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하얀색, 뭐 파란색, 음. 뭐 빨간색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이거 옵션명을 다 지우고 그냥 A부터 Z까지로 해줘요. 왜요? 네, 처음엔 이게 매, 만약에 이게 지금 하나니까 그냥 음. 하얀색이라 되어 있어서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막1 0 개, 2 0개 음. 있으면 하나 하나 옵션명을 다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상품 안나 올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음. 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음. 수기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음. 저희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음. 좀더 간편하고 음. 빨리, 빨리 올릴 하게. 수 있게 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옵션 사진에 음. 이게 A라고 해서 이 A 제품이 하얀색인지 아닌지 음. 알수 있잖아요 음. 음. 그런 경우에는 굳이 디테일하게 옵션명을 적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옵션명을 다 지워주고 나서 A부터 Z로 합니다 음. 네, 다만 옵션 사진에 직관적으로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구 제품인데 옵션 사진에 어,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음, 그럼 가구 제품 사이즈가 필수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옵션명을 하나하나 해주긴 합니다 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음, 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음. 저는 그냥 고정 한율, 이렇게 190으로 잡아놓거든요. 음. 잡아놓고, 여기 마진을 보시면 30%로 잡혀있죠, 순 마진. 음. 음. 이건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어, 저는 마켓 수수료 좀 넉넉 잡아서 한 15%? 음. 15% 잡고, 타워바오 카드 수수료 있잖아요. 음. 그게 3% 정도 되거든요. 음. 3% 정도 되니까 합 18%에서 48%로 잡아야지만, 음. 순 마진 30% 잡혀요. 아... 음. 여기 백그라운드에 응. 18%가 잡혀있어가지고 네. 음, 48%를 하면은 순마진 30% 잡힙니다 음. 음. 이거는 이제 상품 원가 여기에서 네. 30%로 잡히는 거라서 음. 음. 원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여기 마지는 뭐 추가마지 넣으시고 싶으시면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네. 음. 더넣으시면 되고요 음. <웃음> 또 혹은 음. 배송비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음. 네. 여기 또 마켓 표기 할인율은 저희 그 마켓에 보시면은 상품 할인가 있죠 할인 찍 해놓고 옆에 몇 퍼센트 할인 응. 그거를 나타낸 거거든요 응. 네. 그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키워드는 응. 여기 상품명에 따라서 키워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응. 네. 조합해가지고 네. 이게 또 쿠팡이랑 네이버에서 응. 음. 순위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음. 유저분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데이터를 모아서 어,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스마트 스터 같은 경우에는 10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음. 그거는 여기 처음부터 10개를 잘려서 알아서 들어가요 음. 음. 그래서 그냥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음. 그리고 대표님들마다 이게 만약 원피스라는 제품이라면 원피스마다 키워드를 정해놓으신 음. 대표님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그것도 직접 입력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음. 음. 구분은 콤마, 엔터, 띄어쓰기로 구분하시면 음. 음. 추가해 주시면 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음. 주시면 되고 음. 그리고 썸네일 작업인데 어, 저희 퍼센티 줄 기능이 썸네일 작업이에요. 음. 이거 브러시 지우고 번역하는 거. 음. 브러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은 음. 브러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브러시 크기도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음. 이렇게. 음. 예를 들어서 e h e 이거를 줄 거면은 음. 브러시 상태 영역 지우기 하면은 음. 이렇게 지워집니다. 저거 학한 번만 지워주세요. 학도 네.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학도 네. 이렇게 깔끔하게 오, 깔끔한데요. 방금,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민자 수속 하시면 되고,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이민도 다지워주거든 중국어 있으면은 어, 음.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고. 네, 상품 페이지 이제 난리났겠네요. 네, <웃음> 네 상세 페이지도 보시면은 네. 음. 이게 중국어 있죠. 네. 음. 이게 중국어도. 여기 텍스트를 AI로 인식을 해가지고 네. 얘가 번역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AI 번역을 자동 선택을 합니다 음. 음. 그러면 화면에 있는 거 찾아내가지고 네. 선택이 되는 거네요 네네. 음. 텍스트는 다 인식을 해서 네. 찾아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뭐안 하고 싶다 음. 번역 안 하고 싶다 이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Delete 누르 주시면 음. 음. 선택 영역이 삭제 선택을 해제됩니다 음. 그리고 영역 번역하기 누르시면 음. 음. 이렇게 번역돼요 네. <웃음> 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얘를 이렇게 음 바꿔줄 수도 있고 글씨. 네, 글씨도 색깔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글자 크기도 바꿔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배경 색상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 폰트도 바꿀 수 있고 네네 도형 추가도 되고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웃음> 이게 퍼센티의 진짜 제일 주 기능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이게 되게 대표님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어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웃음>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사실 네.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 만드셨다고 했을 때, 아뭐 파파고로 지우면 되지, 파파고 이거 다 되는데 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파파고가 배경을 알아서 그거를 그 뭐지 합성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근데 음. 너무 어설픈 합성에 너무 어설픈 글씨가 나오는데 음. 약간 그래도 귀찮으니까 이거라도 쓰자 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음. 근데 클릭해서 수정이 되는 게 네. 저는 진짜 너무 이게 이건 시, 진짜 신기술인데 네. 뭐 세상 좋아졌다 약간 이런 느낌 들 정도였어요 오. 와이게 진짜 우리가 제 만들기 제일 잘난 거야. 제일... 네 가격표, <웃음> 네, 이게 그 사이즈표가 정말 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이거를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줄간이랑 네. 이런 것들만 다 맞춰주면. 네. 이거 지금 지금은 저희가 이거 퀄리티는 나쁘진 않는데 더 퀄리티가 좋게. 음. 음. 음. 이거 텍스트가 사이즈도 정확하게. 음. 음. 음. 이거는 지금 또 개발 중에 있거든요. 음. 또 점점 음, 점점 퀄리티는 좋아질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 얘를 네.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 다 다운로드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웹, 웹이라서 또 음. 설치형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어디서든지 할수 있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은 좀 커피숍 가가지고 좀 한가득하게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음. 이렇게 할 때도 어찌 보면 수집이라도 다 해놓고 나중에 컴퓨터로 할수 있을 때좀 크게 보면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음. 이 작업만, 사실 이미지 작업만 해도 저희가 이런 것만 1시간, 2시간이 걸려서 저는 아, 네, 직원 따로 한명 뽑아가지고 어... 여기 검색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다 등록해라고 하는 알바만 따로 썼었거든요. 아, 몇백만원 주면서 이렇게 직원 썼었는데 이미지가 이 정도로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아, 진짜요? 네, 저는 <웃음> 네. 아주 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아,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전송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음. 이제 업로드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여기서 저희가 좀더 판매를 잘 일어나게 좀 음. 유입이 잘 내게 하는 기능이 네. 이거 상품 옵션 매칭이랑 필터 매칭이에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 예를 들어 상품 옵션 매칭은 여기 색깔 있죠. 네, 색깔에 여기 색상이 들어가거든요. 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음음. 저희가 그 쿠팡에 보시면은 음음. 그 옵션에 옵션을 클릭하면은 왼쪽에 올리람 텍스트만 들어가거든요 여, 얘를 색상을 클릭하고 업로드를 하면은 옆에 옵션 이미지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전환율이 되게 좋거든요 그죠 그쵸, 그쵸. 네. 쿠팡이었을때는 특별히 이렇게 하는게 좋다라는 네, 네. 음. 쿠팡은 이렇게 하면은 네. 확실히 제가 한 거랑 안한 거랑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음. 차이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좋고, 네. 음. 또 필터 매칭 이거는 네. 음. 여기 보시면 출시 연도 뭐 이렇게 계절 뭐 이렇게 했는데 네. 클릭해 보시면은 음. 이렇게 아, 탭들이 줬어요. 쿠 필터네요. 네. 네. 이거? 음. 이게 쿠팡이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거 웬 쿠팡을 음. 구매를 하시다가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필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음, 음, 음. 음. 이게 어떤 거냐면. 은 핸드폰에서는 상단에 나오고, 네네네. PC에서는 왼쪽에 나오는 그 클릭해가지고 상품 이렇게 필터에서 보는 기능. 맞지 않나요? 네. <웃음> 네, 맞아요. 그게 그 기능입니다. <웃음> 네. 네.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 차이도 제도,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네. 되게 전환율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네, 음. 맞아요. 그리고 얘가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있죠 음. 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제일, 왜 제일 처음에 있냐면 음. 이것도 저희가 쿠팡에서 음.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음. 음. 제일 많이 검색하는 대박이다 키워드를 조회를 해서 여기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대행용 아니라 그냥도 만드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음. 그래서 이렇게 네. 음, 넣어주시면 좋고 음. 특별히 이거를 신경 안쓰셔도 돼요 음. 그냥 이렇게 닫아놓고 그냥 업로드만 해주시면 돼요 음. 음. 이거 상품 옵션 매칭이 있는 거는 여기에 지마크 네. 음, 옵션도 있고요 네. 음, 11번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있는 거는 무조건 매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렇게 다 매칭해 주셨으면 마켓 일괄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고 싶은 마켓에 체크가 되게 돼 있어요 음. 음. 여기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할 거다 음. 그래서 일괄 업로드 눌러주시면 한 번에 업로드가 됩니다 음... 음. 아,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거는 네. 최초로 한번 로그인 해주셔야 돼요 어... 음. 로그인 해주시면 은 요즘 2차 인증 때문에 네. 더잘안 되는 것더라고요 네. 한번 로그인 해주시면 은 업로드는 네. 됩니다 음. 네. 업로드했는 상품들 관리하는 거는 등록 상품 관리 저 기능에서 하면 되고 주문 수집이나 이런 기능이 따로 있나요? 음. 주문 수집 기능은 아직 없고요 네. 음. 그거는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음. 하반기 때쯤에 이제 음. 하반기 접어드니까 음. 한... 하반기 한... 음 그래 하반기까지는 음. 그거 주문 수집이나 음. 음.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기능들 음. 음. 저희가 그 개발 리스트에 다 있거든요 음. 음. 그거는 다 개발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네네. 오늘 여러분들께 어찌 보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 가지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배 창업자님과 음. 함께 상품을 등록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상품을 더잘팔수 있는지 그리고 팔지 않아야 되는 거나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CS로 해가지고 고객들을 조금 어찌 보면 좀 막아주면서 내가 도움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고 오늘 영상 좀 마쳐 보려고 하는데 음, 네. 대표님 혹시 저희 구독자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네. 그러면 알겠어. 등록하는 건 알겠거든. 뭘 네. 등록하면 좋아? 이거 제일 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지? 네, 네. 음 코멘트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뭐, 상품을 등록하는 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음. 뭐, 팔리는 상품도 여러 가지고, 음. 어, 팔릴만 할 상품들은, 어, 여기서 알려드리기엔 좀 그렇고, <웃음> 왜요? 알려주세요 <웃음> 왜 여기서 알려주긴 그렇다는 거지? <웃음> 네, 소신법은 굉장히 다양해서 뭐 상품군들은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품... 상품군들만이라도 아, 그, 네. 아, 상품군들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가구 인테리어 제품 아나 가구하지 말라요 <웃음> 그러니까 모서리가 있고 <웃음> 음, 좀 책상이 있는 음, 제가 가구 인테리어로 하는 거는 인테리어 의자 같은 제품, 음, 음. 음, 의자 제품이나 뭐 사이드 테이블, 음, 음. 음. 사이드 테이블도 그러니까 완전 책상처럼 돼 있는 음, 음. 학생용 책상 음, 음. 음. 그런 거 많이 되거든요. 음, 음. 근데 저희가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협탁이나 뭐... 네, 협탁 음, 음. 거, 거기 철제로 된 것들 많잖아요. 음, 음, 음. 음. 그런 제품들 굉장히 음, 음. 잘 나가고 요 음, 음. 네. 그런 거 굉장히 잘 나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악기 같은 제품, 음. 음. 뭐 미니 드럼, 음. 음. 미니 드럼이나 미니 일렉 기타 음. 어. 그런 제품들 굉장히 소소합니다. 아 그러면 악기나 네. 아니면 가구 인테리어 제품들 네. 얘들 좀 무겁지 않나요? 가구 인테리어? 음. 가구 인테리어도 뭐 무거운 것도 있고 안 무거운 것도 있는데 있는 거? 네. 음. 무거운 거 팔아도 어차피 그 안전 포장만 잘 하면은. 음. 굳이 문제가 없고 또... 구매대행 해주는 그 배대지 회사에서 완충포장 더 추가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한국에서도 화물 택배로 움직이니까 배송하는데 큰 염려 안 하시고 파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음... 저도 예전에 근데 가, 그 거울 팔다가 시, 저기 소비자 보호원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아. 깨지는 물건 여러분 절대 팔지 아. 마시고 가구는 잘 팔리는 거 맞습니다 오늘 찍어주신 상품 중에 저는 악기가좀 마음에 드네요 아. 오늘 당장 올려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신 저희 퍼센티의 대표님 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또 대답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꿀팁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일단 퍼센티가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퍼센티는 지금보다는 이제 추후에, 어, 나중에 좀더기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뭐, 필요하신 기능이나, 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바로바로 1대1로 응대해드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오픈 채팅방이나, 음, 여기 채널 톡, 음, 있으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네. 혹시 저희 구독자 분들 지금까지 이긴 영상을 또 봐주셨는데 음, 혹시 제 구독자님들이 저로 이렇게 소개로 들어가시면 좀더 혜택 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저희 이렇게 나오게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영상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니까 제가 어, 정가에 대해서 음 정가에 대해서 할인도 넣어드릴 수 있고요 음. 어, 또 거기에다가 추가 기간도 제가 넣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보셨죠? 네. <웃음> 여러분 저의 인맥이면 이렇게 여러분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대표님과 좀더 조율을 제가 좀더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댓글로 말씀드릴 테니까 가입하실 때 퍼센트 가입하실 때꼭제 단어 쌤 코드 넣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해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